잘 잤어 하면 화면 싹 화면 열리면 아 죽이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요정 같은 자잘 잤어 싹 하면 눈을 뜨면 3초간 뻥갈 거야 요거 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야 하나 둘오 그렇지 뭐 그런 거 나도 한번 불려 보자 아 근데 일 없습니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이 누나가 짜 아, 진로 쏜다! 가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어저저참까 저기가 누누어 저런 누나라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<웃음> 아, 어떻습니까? 아, 맛 아, 아, 아, 또 아, 아, <웃음> 아, <맛있다>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메리카 아, 아, 아참 진짜 무시하지 마시라요 예? 남조선 연속국 안본 동무가 없으니 뭐 자연스럽게 문화도 퍼지고 하는 거죠 아이스와 메콤한 있습니까? 또, 더블 에스프레소 치프로포츠도있습니다 아아 아아 오케이 좋아 <웃음> 저 보셔야요? 아 여기 바닥에 <웃음> 문자하고 겨자 문자 있겠까 나? 진짜 치킨 진짜.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알아? 이거 먹어. 어 이거 먹 이거 먹 먹어. 어 이거 이이어이 먹어. 이거 이 편 하게 보시겠습니다. 라까아 뭔지 응. 모르있어 어, 뭐. 어떤지 뭐. 어. 어, 왜, 왜 싫어하는 거야?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 진짜 진짜 진짜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 내가 결혼할 사람이랑 가까워 보이는 그쪽은 누구신지. 아니, 동시에 방어 좀 하자. 그쪽은 누구신지. 까지영 고생 많았어. 앞으로는 형처럼 찾으 찾아야 돼. 이동지 왜? 동지 시선을 어디로 가요? 내 머리. 감님배까아는이 좋았다. 야, 자가가이다고썼다다고야카는 좋았다. <웃음> <웃음> <가만. 웃음> 살짝 고개를 돌려서 재현이가 볼때 여기 염색 지르거든? 재이가 아, 같이, 같이 한번, 한번 봐도 되는 거지? 아, 봐그때밑하 한번 살짝 봤잖아 말이야 요 알겠어요 그럼 되게 아, 재밌을 것 같다는 거 아, 아, 아, 아, 아, <웃음> 아, 약간 사팔로 가봐 아니, 뭐야. 아니, 뭐야. 야 아니, 요야 아니, 뭐야. 야 아니, 뭐야. 니아니가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날것 같아요. 됐어. 오케이. 내가 걸리면 뭐가 지니까 꺼져. 꺼지겠습니다. 아어요아 아, 아, 아, 진짜 볼줄 이게 어떻게 라치이런이러잖아 얘는 오와! 이래요. 아 이거 걸려 갖고. <웃음> <이거, 이거. 웃음> 야, 야. 아. 맞아. 맞아. 잠시. 아, 아, <Thompson> 아, 아, 네, 아, 네, 아, 너무. 대기음이 아, 그래. 아, 기만아다크도요 <야>. <야>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에 커튼콜에서 재현이의 친구 노강이로 인사드리는 배우 이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연기하면서 너무 재밌어서제 촬영장 같이 기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와, 너무 재밌습니다. 커튼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 배우 이경도 어떻게 활약하는지 지켜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발이 너무 이쁘다. 야 네. 발이 너무 이쁘다. 오랜만. 이 차례. 봐봐. 웃으면서 할에저잘할거야 아, <웃음> 정말, 잘 치는 사람은 잘하면, 탈취 정말 잘할수를 잘하면, 하면 탈취를 잘하면, 탈취를 잘면를잘하는탈취 잘하면, 탈취를 잘하면, 탈잘하나 탈취를 잘하면, 탈취 <웃음> 아 진짜 제서 다일아다아요땡 그럼 제 <서사에> <정가>? 들어왔는데. 아 이거, 한점 해놨어요. 한번뭐해야 돼? 아니, 아니. 야, <안> 봤어요 형 나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딱 치고 가고 오 그럼 세기야 박채가 박채영 나자 헬기 쳤어 와 아, 누나 아. 오 누나 오 누나 아 연습 아, <웃음> 아, 많이 했구 아, <웃음> <너무 웃음>